안녕하세요,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 기초상에 나오는 받침 없는 티음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 본 다음에 제가 발음하는 소리를 듣고 같이 따라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토 -토, 토마토, 토마토. 타, 조, 타, 조, 타, 조 버, 터, 버, 터, 버, 터 카, 트, 카, 트, 카, 트 치타 치타 치타 요트 요트 요트 도토리 도토리 트 코트 코트 타다 타다 타다 토스트 토스트 이번에는 한 글을 먼저 읽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트, 요트. 타조, 타조. 토마토, 토마토. 토스트, 토스트. 카트, 카트. 타, 타, 타다. 도토리, 도토리. 버터, 버터. 치, 타, 치타. 치타. 코, 트, 코트. 코트. 다잘 따라서 해보셨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